왕피천 공원 곤충 체험관 안에서는 배추흰나비와 큰줄흰나비가 한가로이 날아다닙니다. 손에 올려놓아도 쉽게 달아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몸을 떠는 것 같죠? 네. 이거는 체온이 낮기 때문에 사람도 똑같이 네. 운동을 해서 체온을 높여서 날려고. 네. 모, 몸을 움직이면 열이 나겠죠? 오, 아, 체온이 낮으니까 그렇게? 네네. 해가 뜨지 않으니까 오늘 좀 날씨가 쌀쌀하네요. 추워서... 태어난 지 1시간 밖에 되지 않는 친구도 있습니다. 방금 나비 태어났습니다. 아, 방금 태어났어요? 네, 네. 방금 태어났는데 뭐 굉장히 화려하네요. 아, <웃음> 어... 음. 아직 날개를 덜 말라서 날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 네. 아 그럼 여기서 지금 애들이 태어나는가 보입니다. 네, 나비가 태어나는 곳입니다. 지금 한한 한 시간 후에 태어날 나비입니다. 아, 요거는 날개가 보이질 않죠? 요거는 네. 며칠 걸리고요. 아. 이건 한 시간 이내에 태어날 날 나비입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지금 변하네요. 선명하게, 빛난 음. 색깔로. 안에 나비 의 형태가 다 보이죠? 네, 다 보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한 시간 정도 있으면 태어날 나비 아. 건데기죠? 아. 네. 아, 아. 울진군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울진군 관내의 1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울진군 시설관리사업소가 자체 생산한 나비알을 분양했습니다. 이번에 분양한 나비알은 배추흰나비와 큰줄인나비의 알로 케일과 함께 분양되었으며 나비생태설명서를 비롯해 사육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과 함께 무료 분양했습니다. 노란색을 띠는 알이 있어요. 이거는 아, 배추흰나비고요. 배추 흰나비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옥색을 띠는 나비 알이 있어요. 요거는 큰줄 흰나비란 알입니다. 나비 알 분양 사업은 초등학교 3학년의 과학 교과 과정과 관련해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 나비가 되는 모든 과정을 교실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생생한 체험 기회와 생명의 소중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지자체나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들이 그 없기 때문에 과학상이라든지 뭐 직접 구매를 하시던, 하시던가 이렇게 저 마련을 하시는데 저희 그 울진군 관내에는 이런 곤충인간이라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계절 나비가 그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요 나비를 어각 학교에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책으로 보는 거하고 실물을 교실 안에서 직접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달이란 기간 정도 동안에 아이들이 아래에서부터 애벌레 번데기 나비 태어나는 과정을 어,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아무래도 교과서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어, 일단은 그 곤충이니까 이거는 장난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장난감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소중하게 관찰을 좀 예쁘게 해서 어, 뭐 식물도 잘 키우고 애벌레도 잘 키워서 어, 나비 잘 태어나면 같이 날려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진군은 자체 사육을 통해 2013년부터 매년 라비아를 분양하고 있으며 타지 자체에서는 하지 않는 보기 드문 사례로 있어요.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전창걸 울진군수는 학생들이 나비를 키우면서 관찰할 수 있는 상교육의 기회 제공은 물론 교과과정과 연계됨으로 학습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울진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학교 교과과정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흰전박이꽃무지, 호랑나비 등도 자체 증식을 통해 필요한 학교에 분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